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초보왕 진짜 괜찮더라. 골보로 가자. 자랑해 주시고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좀 약간 얕은 느낌의 깊이가 깊어지는 사고를 우려낸 듯한 그런 내용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버 특집 열심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른손 스윙의 가장 기본으로 칠수 있는 저처 때려와 접어 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두 가지 기술을 응용을 해서 이제 사이즈별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스몰 스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스윙에 대해서 어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스몰 스윙, 뭐 중간 사이즈 스윙, 뭐큰 사이즈 스윙 이렇게 나갈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오른손 스윙은 사실은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가 거의 많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줄 아는 상태에서 공과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골프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젖혀, 때려, 접어, 펴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몰 스윙은 뭐냐면 이제 사실은 오른쪽으로 가지만 오른쪽으로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진 않아요. 몸이 약간 돌아. 약간 돈다고 그러면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몸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왼쪽 어깨가 완전히 이게 90도 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둥 마는 둥한게 스몰스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터치감 어느 정도의 공을 좀 치겠다 라고 편하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또이 손목에 힘을 키우고 아니면 팔뚝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턴의 느낌보다는 여기에서 약간 돌아가는 그래서 오른손을 딱 젖혔을 때 이만큼 정도 들어가는 90도보다 덜 들어가는 이 사이즈를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스몰 스윙이에요. 그래서 그딱 타겟이 있으면 분명히 제가 오른손 스윙은 공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오른쪽에 막 왼쪽에 두라고 막 하는데 이거 치러 가다가 다 너무 머니까 이렇게 엎어치거든. 전전 마음 같아서 진짜 오른발 안쪽에 놓고 치는 것부터 시키고 싶어. 물론 할 거지만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을 가운데 뒀어요. 가운데 둔 상태에서 이제 공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조금만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거울을 한번 보셔야 돼요 거울을 봤을 때 나는 되게 요 정도면 작은 스윙 같은데 할때 어깨 모양을 보면 90도가 덜 들어와 있는 느낌. 그걸 받았을 때는 그건 이제 스몰 스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저쳐 때려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저쳐 할때 요만큼만 딱 들어. 아 이만큼 들면 너무 커지죠? 요만큼만 들면 어깨가 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옆에 보고 저쳐 때려. 저혀 때려로 간 거예요. 근데 와저혀 때려 뚝 했더니 한200 정도가 나가요. 그쵸? 200. 응. 그리고 어깨만 보셔야 돼요. 왼쪽 어깨. 저쳐 때려. 이 스윙의 형태는 굉장히 좋죠? 와 이것도 200턱 떨어져가지고 한 200, 한10 정도 나가네요. 그다음에 접어 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딱 옆에 보고 접어 했을 때 어깨가 이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물 스윙이에요. 스몰 스윙은 왼 어깨 기준이에요. 왼 어깨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몸이 왼 어깨라는 건 어깨를 밀면서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끌려온 게 스몰 스윙이에요. 그래서 스몰, 접어, 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접어, 펴, 접어, 펴잘 날라가죠? 자, 다시 이렇게 놓고 접어, 펴 그리고 치고 나면 가급적 그 자리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보고 젖혀. 오른손으탁저척저척 때려. 그, 러니까어찌 보면 약간 좀 얕게 날아가죠? 얕게. 하지만 힘만 보세요. 밀어 치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와, 이거 치기만 하 그러네. 또, 잡아. 펴. 폈어요. 들어가서 쭉 보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계속 치고 나서 보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자, 차 때려. 하고,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건 사실은 뭐 연습할 때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아셨죠 다시 저쳐 때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윙을 할 때는 접어 펴 저쳐 때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공은 가운데 그리고 이 공에 측면을 때릴 거기 때문에 시선을 오른쪽에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슨 내용은 길지 않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슬로우 모션 이라든지 반복 모션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데 되게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스몰 스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상 되죠 다음 시간에 뭐겠어요 맞아요 미들 스윙이에요 미들 스윙을 하는데 그때는 어깨가 더 들어간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연습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SWING골파카테미 OK 초보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